엘리베이터가 있는 저렴한 상가주택을 얘기하려다가 아파트 얘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길었죠. 그래서 저 혼자 한 30분 얘기를 하다보니까 30분은 너무 긴것 같아서 다시 반틈을 나눴습니다. 달수구, 중구 나머지 달성군까지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수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수구 같은 경우도 매매가 낮은 순으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보게 되니까 11억짜리도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평수가 사실 좀 작죠. 작은데도 엘리베이터를 넣는 이유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대부분 좀 넣는 편이다. 그리고 상세정보로 보게 되면 은 지금 평당가는 3천만원 매매금액은 11억 평수가 조금 작다 보니까 평당가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5천까지 일단은 이자료에서는 5층까지 지금 건물로 건축이 되어 있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곡도 마찬가지 보게 되기면은 여기도 뭐 속집처럼 이렇게 지금 자료에는 나오는데 지금 보면 한 6m 정도 돼 보입니다. 차 하나가 있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는 6m입니다. 그리고 번지수를 이제 명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죠. 이 로드뷰 자체가 여기에 호환이 100%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보게 되면은 지금 13.55선의 평당가는 2300만원이고 평수는 56평, 13.55선의 대출 6억에 상가지 보증금이 조금 적어서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런데 보증금을 조금 더 올리면 또 수익, 수익률은 수익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또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대출을 하나도 안 받으면 또 수익률은 확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이 때문에 뭐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고 월세가 얼마나 오냐 내가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걸 한번 따져보시면 계산은 편안하게 될것 같고요. 상인도 22년도 14억 5천 그리고 평수는 52평 상세 보게 되게 되면 평당가는 2600만원 대지 55평에 1층 상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인동에 마찬가지 신축이죠. 대지 60평에 평당가는 2,390만원, 14억 5천에 7억 대출을 받았고, 1층 상가가 들어가 있고, 쭉 이런 구조로 예, 계속해서 매물을 보게 되면 이제 14억, 16억, 16억, 16억, 18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항상 중요한 거는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상권 위치,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여기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한 변, 번지수를 확인해서 내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스타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매매가는 48억까지도 나옵니다. 서구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서구에 그 많은 원룸들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것은, 물론 여기 있는 것이 다가 입니다 자료가, 이 자료가 100%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여기 있는 자료로 본다면은, 원룸건물이나 상가건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데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3개 뿐이 없습니다. 굳이 뭐안 봐도 될것 같은데요. 뭐 비산동, 평리동, 중리동 이렇게 해서 평수는 뭐 31평, 88평, 125평 자 그리고 바로 북부를 한번 볼까요? 북부를 보게 되면 북부 같은 경우 그래도 엘리베이터 있는 것들이 많네요. 체크가 다돼 있는데, 그렇죠. 돼 있는데, 8억 3천. 이 자료가 또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답은 못 합니다. 제가 받는 것만 해도 오류가 부지기 수였으니까. 복견동으로 해서 8억 3천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평당 1,700만원. 그리고 연식은 조금 됐죠. 연식은 돼도 평당 8억, 어, 저, 저, 저, 1 7 0 0만원에 엘리베이터 있는 것들이 잘 없어요. 보면 옛날에 오래된 웃는 건물들 대부분, 8억짜리도 잘 없지만 일단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건뭐 대박 건물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맞다면 은 가봤을 때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48평 자 바로 올라가서 12억 5천 자 평수는 73평 73평에 여기도 기본적으로 8m 정도는 돼 보입니다. 돼 보이고 어, 건축은 21년 준신축이네요. 12억 5천에 에리베이터 있는 것들이 잘 없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품만 좋다면 돼지도 7 0세평 괜찮고요. 우리가 원는건물 지으면 기본적으로 65평에서 75평 그리고 뭐 6m, 8m에 북도로까지 물으면 최고죠. 그리고 매매금액 12억 5천에 보증금 그리고 월세 어, 투룸쓰리룸뭐 아하 주인세대가 없네요. 딱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3층까지는 괜찮습니다. 4층에서부터 숨이 찹니다 5층 올라가려 하면 거의 뭐 죽음이죠. 근데 주인이 편하려고 건물을 사고 4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엘리베이터 넣어 놓고 주인 세대가 없다. 이치가 안 맞습니다. 이것도. 이 자료가 또 100% 신뢰가 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거기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또 평단가도 나쁘지 않아요. 8m에 1,700만원. 어, 그리고 상격동 한번 보겠습니다. 상격동 13억에 그리고 대지평수 75평 나쁘지 않습니다.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 상관은 없고 원룸, 스리룸, 주인세대까지 포함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평당 1700만 상권만 좋고 위치만 좋다면 요것도뭐 대길이죠. 대학교 부근이면 자 그리고 상격동 보겠습니다. 아연식은 조금 되긴 됐네요. 16년, 16년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13억, 거의 14억이죠. 아, 80평에 평수 좋고요 상가 없고 원룸 아 개, 케은 투룸 6개 주인세대까지 들어가고 평당가는 1 7 0 0만 수익률도 6.3% 어, 해자이기 뭐 4m 가요 6m 가요 이렇게 보면 차한 대가 있고 로드뷰 차가 지나간다면 6m 인데 거의 뭐 주택단지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택단지를 거의 선호 안합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이제 주택 조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개인차가 다 있죠. 예, 네, 더조용할려 하면은 뭐산 밑에 들어가면 가장 조용해요. 자, 그리고 14억 7천 복현동 보겠습니다.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은 14억 7천에 85평 평수 좋고요. 상가 하나 들어가 있고. 어 주인세대까지 들어가 있고 수익률 8% 평당가는 1700만원 자 위치만 좋다면 뭐 이것도 뭐될 길이겠죠 그런데 이거 뭐 골목이 희한하네요 물론 이 자료가 로드빔이 100% 또 신뢰가 안가는 로드빔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한 번씩 다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 로드빔으로 본다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이트하고 참에 답니다 자, 그리고 복현동 보게 되면 쭉1 5억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쭉 올라가서 내려가면 은2 3억까지 내려가서 마무리를 치고요. 일단은 더 나오는 건 없습니다. 중구 없습니다. 중구는 뭐엘리베이터 없는 것도 잘 없죠. 있는 거는 아예 없네요. 물론 이 자료가 100%가 다가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5년도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11%나 나오네요. 평수는 70평 상세 보기로 하게 되면은 창가가 들어가 있고 원룸 11개 그렇죠. 옛날에는 원룸을 많이 집어넣었죠. 근데 요새는 아무래도 주차 어떤 법 때문에 투룸리룸으로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평당가 1 4 0 0만원 나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1 5억 이거 뭐 동구에 잘 없었는데 또 이런 게 있네요. 동구나, 뭐 수성구나, 그리고 달성의 현풍이나 예전에 제가 어릴 때다 일을 했었죠. 중공일도 2015년. 뭐 일단 수익률도 11%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사놓고 어지 나왔다가 뭐 위치가 뭐 기회가 되면 뭐 대판다 뭐 그런 부분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번씩 보면 이 영상으로 뭔 얘기를 해가 좀 괜찮다 뭐 이렇게 보면 막 쫓아가서 아무 생각 없으면 구입했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가기 전에 물어보세요. 저는 이거를 일단은 모든 분들이 집주인들도 볼수 있고 건축하는 분들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는 얘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뭐 아주 좋다고도 얘기 잘안 하는데 아주 좋은 건잘 없죠. 싸고 좋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금액은 항상 그 동네의 시세에 중서더 비싸냐 저렴하냐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라동 보겠습니다. 유라동 같은 경우는 10억 천만원. 레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는 전제로 지금 여기는 11%까지 수익률이 나오고 여기도 지금 11%까지 수익률이 나오는데 수익률을 너무 많이 따지면 안됩니다. 어떤 분들 수익률만 5만 상 따지는데 수익률 뭐 조금 더 나와서 돈한 푼도 안 쓰고 300만원 400만원 순수익 받아갖고 아무리 모아도 집값 올라가는 거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공무원이 돈을 모아도 지금 대구처럼 서울처럼 경기처럼 아파트 미친 듯이 올라가는 금액에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IMF 때나 IMF 는 빼고 2007-8년대 마찬가지 월급이 200만 원, 250만 원, 300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600-700 그리고 500만 원 받던 사람이 지금 1000만 원을 받는 그런 월급은 없죠. 회사에서 뭐 바로 뭐 이사장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일반 평범한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그래 되지 않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한 번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야 된다 뭐 얘기가 나오고 LH 마찬가지 그런 두기도 하는 거죠. 상세 보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평당가는 1 5 0 0만 그리고 대지평수도 71평 나쁘지 않습니다. 대출이 지금 4억 4천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 같은 면은 보통 10억짜리는 대출 5억 6억 정도까지 빼내죠. 자 그렇게 해서 쭉 보게 되면 은 여기도 지금 뭐 각산동 효목동 각산동 이렇게 쭉다 나옵니다 쭉다 나오는데 요는 또 위치가 중요하고 시세 준에서 얼마나 저에한지 아닌지 그리고 동구나 엘리베이터 있는게 지금 현재 20억이 마무리입니다 아 그리고 한번씩 보면 왜 달성은 얘기를 안해주냐 달성을 무시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는 지인분이 카더라고요 자 달성은 뭐 현풍 국가산업단지 있기 전부터 제가 거기에 출퇴근을 하고 농지, 뭐 생산녹지부터 주변 일대에 보상받았는 분들 다 제가 많이 사드렸습니다. 그때 가격이 정말 저렴했죠. 그때는 뭐 정말 투자 아닌 투자 해볼 필요 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경산도 마찬가지고 영천도 마찬가지고 경상 경제자의구역부근 부근 마찬가지, 영천, 금호, 뜰, 마찬가지도 엄청나게 옛날에 쌌습니다. 자, 세천 보겠습니다. 아, 흑야 뭐, 달성이, 어, 현풍구가상단지만 보는 건 아니니까 세천도 봐야 되겠죠. 자, 1 2억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로 보게 되면은 지금 평당 1200 엄청나게 쌉니다. 평당 1200에 엘리베이터 들가 있는 건물을 이때까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평수도 99평 엄청나게 좋아요. 과연 상권만 받쳐준다면 대는길입니다자 남리 보겠습니다. 남리에 보게 되면 거의 뭐산 옆에 있는데 산세 뭐 좋아하고 숲세권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사시면 되겠네요. 자, 2015년도에 엘리베이터 넣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평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넣었다. 평수는 126평입니다.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은 평당가는 9 5 0와 왔다 뭐 대길입니다 최고네요. 평당으로 봤을 때는 이래 저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시 3천 돌아왔습니다. 평수를 보게 되면 79평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은 자 1층 상가 드라이고 평당가는 1,500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하나 안 했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옆에 안 보이는데, 오류 같습니다. 오류인데 39층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자, 옆에서 땡겨서 보게 되면, 여기에는 1층은, 여기 12억은 2층이죠. 요거는 2층인데, 남리에 12억에 지금 평수 400, 126평짜리가 39대 있는데, 이게 39층을 12억에 팔 리가 없죠. 이것도 거의 오류입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보시라고 설명은 이게 밖으로 한번 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지금 1 2 5천 여기도 일단은 여 자체에 나오는 거는 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2층에 들어가 있다. 이거 완전히 사이트 개판이네요. 이거 진짜 돈 환불 받아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체크를 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2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은 15년도에 되어 있고, 예, 참 사람들이 말을 안해서가지 말하면 이거 끝이 없습니다. 이거 오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자, 나중에 다 체크를 직접적으로 한번 다 해봐야 되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립니다. 세천이 12억 8천, 19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상세 보기로 들어가서 보면 1 7 0 0만 1층 상가가 들어가 있고, 2룸 주인세 들어가 있고, 대출로 오게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여기가 맞다면 위치상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넓은 도로에 원룸 단지인데요. 그리고 금액 또한 또 세차는 일단 임대는 잘 나갑니다. 그쪽이 동장지대라서 그쪽이 번수급자분이 지금 아는 분이 두명 있습니다. 두명 그쪽에 있고 원룸을 예전에 벗어 좀 지어갖고 팔면서 재미 좀 봤죠. 근데 새는 어마어마하잘 나간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금포리 보게 되면은 여기도 뭐 농지 속에 뭐 하나가 있습니다 예, 네, 뭐 고용한 곳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데 들어가면 되는데 원룸이 여기에 들어가고 세가잘 나갈지 그게 문제죠 자 상세보기 1,300만원에 지금 2021년도에 뭐 준공되었고 매매금액 싸고 땅값도 쌌겠죠 근데 이런 쪽에, 뭐,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가 있다면은, 뭐, 사실 계속해서 공장은 돌아가니까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공장도 없다? 없는데 여기 지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새천 마찬가지 여기 또 보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뭐, 원룸 단지 같습니다. 원룸 단지 같은데. 이쪽으로는 뭐, 이게 끝이네요. 끝이고, 뭐, 보시게 되면은 뭐, 평수는 96평, 평수 96평, 그리고 뭐 여기도 평수가 123평 세층이 땅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는 것들은 12년도에도 땅이 크니까 엘리베이터를 놓고 13년도에도 엘리베이터는 넣었습니다. 땅이 크니까 굳이 엘리베이터를 안 넣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16년도에도 뭐 땅은 기본적으로 96평이니까 엘리베이터를 넣었고요. 13억, 16억, 18억, 이게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구 전역에 엘리베이터 있는 원룸 건물, 뭐, 일단은 매매 가격이 낮은 순으로 해서 봤는데요. 뭐, 70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70은 지금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별도로 따로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뭐, 남구, 달서구, 뭐, 동구, 중구, 수성구, 서구, 북구까지.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을 지금 또 어차피 사야 되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을 사시는 게 맞고 그리고 뭐 상권은 기본 베이스죠. 그리고 위치 그리고 접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하셔가 뭐 저는 제 입장에서 항상 뭐 집가 상승 위주로 뭐 생각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정주고 살면 고향이고요. 내가 살던 곳에 오래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누가 좋다 나보다 필요 없죠 수성구 강남뭐 필요 했어요예 네. 뭐 조용한 산속에 살아도 그냥 내가 마음 편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 없으면 세상 만사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아파트로 걱정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